대사 공부 많이 하시죠? 대사를 할때 어, 나는 정말 잘 외워서 내 나름은 맛깔스럽게 연기를 한다고 대사를 치는데 우리 연기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쟤는 연기를 잘하네. 쟤는 그냥 대사를 치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대사를 친다는 라 말은 연기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사를 치는 사람들은 요 실제로 어떤 감정이나 어, 리얼리티를 살리기보다는 작가가 써준 글을 읽는 듯한 느낌이 준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읽는 느낌이 아니라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 학교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 내 주변에 아마추어 아직 그 연기를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분명히 상당히 잘하는 편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전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정도 이상일 거란 말이죠 최소한 여러분들만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지금 모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사를 쳐요 그래서 보기가 참 민망해요 저렇게 할 거라면 누구라도 5분, 10분 정도 가르치면 그 정도 대사를 치거든요 이 대사 친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대사를 요 자기 혼자 외워서 막 뱉어내요 외운 걸 가지고 뱉어낸단 말이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대본이 없어요. 대사를 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걸여러분들 전달해주고 싶어서 이 말을 하거든요. 분명히 제가 하는 이말 속에도 높고 낮고 호흡이 길고 짧고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다시 이 대본을 그대로 타이핑을 해서 다시 한다면 아마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 느낌이 안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할때 느껴지는 감정하고 누군가 쓴 말을 내가 읽어갈 때의 느낌이 다른데 연기자들이 이 선을 넘어서는 게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대사를 보고 암기를 하면요 머릿속에서 내 입하고 다르게 행동을 한단 말이죠 머릿속에서는 여기 쉬어야 되고 이런 메시지가 있고 그걸 기억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입에서는 지금 자연스럽게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야기할 때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연기를 시작하면 그두 가지가 짬뽕이 돼서 대사를 하고 있는 게 돼요. 내가 대사를 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정말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리얼리티를 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템포에 쉬고 어떤 템포에 올리고 이런 규칙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본인들이 몰라요. 근데 보는 사람들은 알죠. 자,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을 한번 봐 보세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 저 사람 정말 진짜 같아.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하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이에요. 숨을 잘 쉬냐, 숨을 못 쉬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맛깔스럽다는 얘기거든요. 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박진영씨가 그런 얘기하죠. 그 공기반 소리반. 이게 노래를 할 때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감정이 담겨진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나 어, 가창력이 좋아요 하고선 고음만 너무 올린다든가 아니면 난 어, 발음도 참 좋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보여지기 위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연기도 똑같아요 나 오늘 주어진 대사가 있으니까 그 대사를 잘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정말 이 사람처럼 말을 해야지 이게 원래 자기가 하는 말처럼 소화를 시켜서 말을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연기자의 기본은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대사 연습은 발성도 중요하고 소리의 높낮이 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어지간히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말을 해야 돼요. 템포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문장의 대사를 받더라도 그 대사를 나이대별로, 성별별로 그렇게 다른 느낌으로 수천 가지, 수백 가지로 변화시켜서 말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 느낌들이 다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정확히 뭔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호흡을 어떻게 줘야 대사가 정말 잘 살고 리얼한지 요 느낌을 어디서 찾아보시냐면 뭐 워낙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자면 어 영화 친구에서 김광규 씨 있죠. 너구 그 아버지 뭐하시노? 그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 연기를 한번 봐보세요. 그분은 사실 그거 하나로 뜨신 분이거든요. 그 연기에 보면 정말 맛깔스럽게 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영화 관상에 보면 조정석씨가 대사를 할 때가 있어요 조정석씨가 그송강호씨 하고 치는 대사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장난스럽게 주고받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거기에 정말 대본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애드립 같아요 그 정도로 자연스럽거든요 왜그 차이가 느껴지는지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대사는요 주어진 말들을 정확하게 뱉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주어진 말들을 얼마나 자연스럽고 맛깔스럽게 표현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거 포인트를 맞춰서 연기를 공부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